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영상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요 안부 물어 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몸 회복하느라고 4개월 정도 바이크를 타지 못했고요 그래서 몸이 지금 너무너무 근질근질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교육 영상 많이 올려드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가끔 서킷하고 가끔 투어도 나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리게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밸런스 집중 과정이라고 레인조 교육 과정 중에 초급 또는 입문자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이 입문하신 분들이 유턴이나 또는 오르막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재출발하는 상황 또는 되게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바이크를 잘 컨트롤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해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입문자 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이에요 오르막 교육은 이런 이제 오르막 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해야 흘러내려가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는지를 1대1로 맨투맨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서 어느정도 오르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있으실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속밸런스 교육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이크는 빠르게 달릴 때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갈때 바이크를 다루기가 어렵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속밸런스 상황에서 시동을 꺼뜨리기도 하고요 잘 되신다 싶었지만 니다잘하셨셨죠 그리고 금방 휘탈 하시는 것 같아요. 노면이 불규칙한 경우에 이렇게 더덜터덜 지나가는 그런 연습도 좀 해보고 쉬는 시간에는 바이크 컨트롤 하는 연습 그리고 옆에 분하고 같이 즐겁게 얘기도 좀 나누시고 좁은 길을 통과할 때 밸런스를 어떻게 잡고 통과할지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고요. 유턴도 여러가지가 있죠. 달리면서 바로 유턴하는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지한 상태에서 유턴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짜 초보 입문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꼼꼼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이제 세심히 다 말씀을 잘 해드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세요. 이렇게 유턴을 열심히 잘 배우시고 나면 어느 정도 코너 타듯이 타시는 분들도 많으신다잘 타시죠? 아침에 교육 오실 때는 내가 과연 6턴을할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도 많으시고 근데 거의 교육이 끝날 시간쯤 되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를 다 완성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은 레인조의 밸런스 집중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 소개를 해드렸구요.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올해는 좀 많이 소개될 것 같네요. 혹시 바이크 타시다가 좀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좀 아는 대로 최대한 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셨으면 엄지척 한번 해주시구요. 올해는 저 이제 더 이상 안다치고 안전하게 바이크를 재밌게 타는 게제 목표고요. 여러분들도 그 목표 저와 함께 사고 없이 무사히 즐거운 바이크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빠이!